2주 만에 살 빼고 고백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웃음> 2주 만에 살이 빠져요. 얼굴은요. 몸에 비례를 해요. 당연히 몸이 비만해지면 얼굴도 비만해져요. 커져요. 근데 이제 얼굴이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지방에 묻혀요. 얼굴이 커지면 코가 일단 낮아지고 살찜더 낮아져요. 더 들창코가 되고요. 또 눈이 더 작아져요. 이 지방에 묻혀요. 그럼 얼굴을 아무리 화장을 해도 더 예쁘게 만들긴 어렵겠죠. 먼저는 이 얼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신관리를 해서 또 입욕을 하거나 바디오일을 발라서 살을 빼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쁜 냄새를 빼내야 냄새가 안 나니까요. 채취를 좋게 만들려면 일단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죠. 집에 썩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잔뜩 놓고 대청소를 해도 그 쓰레기 봉지에서 나는 그 썩어가는 냄새들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몸을 노폐물을 먼저 빼내고 그다음에 살을 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로마테라피 하는 것은 그 즉시 노폐물이 빠지면서 살도 함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만 할수록 체치가 굉장히 나빠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드실수록, 살이 줄수록 체치가 나쁘다고 그 나쁜 체치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은 절대 몰라요 가족들도 잘 몰라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가끔 만나는 동료나 거래처나 고객님들이 알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만났을 때 알거나 낯선 남자들이 알거나 또는 너무 심했을 때는 남편까지도 그 체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찔한 허리라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의 얼굴을 잘못 봐요 <웃음> 친하지 않으면 눈을 잘못 마주쳐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여자들을 엿볼 때 흠모할 때 어디를 보냐면 뒤태를 봐요 뒤태 뒷라인, 허리라인이 얼만큼 예쁜지를 봐요. 뒷모습은 얼마든지 마음껏 볼수 있는 거예요. 눈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앞모습은 잘못 보잖아요. 히클히클 보잖아요, 앞모습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걸어갈 때그 뒷라인이 아무리 펑퍼짐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허리라인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찔한 허리라인을 살려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내 몸에 채취가 좋고 또 천연적인 이에슈앤슈리 향기, 좋은 향기로 향수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또 문매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아, 지방을 태우는 황금 레시피와 잠재의식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레몬글래스, 두 번째 제라늄 버버, 그리고 씨패넬, 그리고 패츄리 에센셜 오일 요네 가지를 추천합니다.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동일하게 10ml 공병이 있다면, 자 10ml 공병이에요. 여기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고요, 제라늄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페스윗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처방전이에요.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요 공병에 2.5ml씩 담으시면 돼요. 2.5ml씩 이게 황금 레시피입니다. 살이 가장 잘 빠집니다. 레몬글래스잠재시식 먼저 해드릴게요. 레몬글래스의 효능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농하고 셀 라이트를 분해하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잠재의식은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가 잠재되어 있을 때이 레몬글래스 향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제라늄 버버는 부종을 배농하고 체지방을 분해하고 셀라이트를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라늄 법원의 잠재식 의 풀이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욕구가 경우 성형이나 미용이나 피부관리나 바디관리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은 경우 또헬스클럽을 다니신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스페네일의 효능은 변비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소화기 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잠재식의 효능은 스페네일은 소화가 좀잘안될 경우에 아, 내가 소화가 좀잘안 되네, 변비가 있네, 잘 탈이 나네 이런 경우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하고 예민하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패츄리에슈니셜 오일의 효능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향기를 맡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해요. 패츄리에슈니셜 오일 올려드린 거 보셨죠?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은이 패츄리에슈니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이요. 수소와 결합하게해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것이 패출이에요 패출이의 잠재의식의 뿌리는 살을 빼고 싶을 때, 내 몸매가 마음에 안들때 이때 패출이 향을 고르더라고요. 이네 가지의 황금 레시피 저도 오늘 바르고 왔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